자 안녕하십니까 각도님들 어, 2022년 4월 고3 모의고사 27번부터 30번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소설이기 때문에 소설이고 그리고 한작품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 AB를 기준으로 문제를 한번 풀고 어, 글을 더 읽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1층, 2층, 3층, 4층 모든 병동은 밤에도 하니 눈을 뜨고 있다. 간호원들은 병실과 병실 사이를 부산스레 헤매고 있었고 간호의사들은 비상을 알리는 주번하사 같은 기민한 동작으로 층계로 오르내리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균을 잡아먹는 백혈구와 같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들의 무표정하고 붙은 얼굴에서 균을 거부하는 강력한 항생제의 효능을 느껴 했다. 해서 A는 인물의 행동묘사를 통해 장면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지는 조금 의문이지만 어, 인물의 행동 묘사 부산설에 헤매고 있고 층계를 오르내리고 있고 그래서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병원의 그 엄숙한 분위기 또는 어, 균을 거부하는 행생, 항생제와 같은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죠 그래서 1번 맞는 얘기인 것 같고 A는 이야기의 외부 서술자 외부 서술자가 아니겠죠. 나는 이라고 했으니까 외부 서술자가 아니고 내부 서술자라고 할수 있겠죠. 자, 공간의 이동 나타나지 않았고 전에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도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1번, 2번 중에 하나겠죠. 사실 1번이라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쯤 나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2번 이후 저들의 얼굴에서 웃음을 발견치 못했다는 중대한 사실이었다. 그런 생각은 참으로 불쑥 일어난 느낌이었다. 그래서 서술자는 작품 속의 나입니다, 맞죠, 나. 그래서 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언젠가 나는 외국 잡지에서 잘 인쇄된 화장품 광고를 본 일이 있었다. 그 광고는 남자들이 면도한 후 면도 후에 바르는 미안수를 선전하고 있었는데, 나는 지금도 그리스 조각처럼 잘생긴 그 남자가 유란, 유난히 파르스레 빛나는 턱이에 지극히 자연스럽고 세련된 웃음을 띠고 있는 모습을 기억해낼 수 있었다. 그것은 일종의 심리적 광고여서 그잘 깎은 턱, 턱과 웃음을 쳐다보고 있노라면 누구라도 그 미안수를 사지 않고 못베길 그런 것이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내가 그 체면수를 거는 듯 매혹적인 웃음을 제거하고 표정하게 서 있었다면 나는 그 화보가 미안수 선정 광고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해서 웃음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병원 의사들은 미안수 선정의 광고에 나올 법한 나올 만한 사내들이 미소를 결여하였음으로 하여 자기 병원 왕래를 권장하는 무표정한 히포크라테스의 모델로 아깝게 전락해버린 듯 보였다 해서 어, 병원의사들이 우, 미소가 없었다는 라 것을 제시하고 있고 그것을 어, 앞에서 본 앞에서 자기의 경험과 비유적으로 표현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일추의 주자함도 없이 내장을 자르고 뼈를 긁을 수 있는 권위를 보여주는 모델로서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런 모델로서 미소는 결여되었다는 라 것을 알수 있겠죠. 저들은 만약 외모사원처럼 웃으며 환자의 증세를 물어본다면 그 환자는 얼마나 심리적인 위안을 받을 것인가 해서 어, 웃음이 필요하다고 라 제시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읽고 문제를 풀어보면 나는 언젠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웃음을 화장품 광고에서 목격한 적이 있죠. 음. 있죠. 자, 나는 그날 밤에 몸이 지치도록 밤새 병동을 오가며 자신만의 작업을 몰두하였다. 이거는 뭐,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간호원들은 다음날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더읽고 봐야겠지. 이래하여 나는 그들을 웃기기 위해서 고용된 사설 코미디언 같은...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갖게 되었고 밤낮으로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알아내려 애를 썼다 나는 스스로의 청진기를 들고 그들을 진단하기 시작했고 웃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인이 그들 어느 부분에서 강하게 생겨나는가 하는 임상실험의 과정에 굉장한 열의를 기울, 기울, 기울, 기울이게 되었다 라고 해서 어 지금 B는 현지형 진술을 활용하여 현지형 진술이 아니죠 되었다 했고 썼다와 같이 과거형지인수를 활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 번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중략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태어나기로 하루 태어나기 하루 전 휴게실에서 어두워져가는 병동을 바라보며 그런 생각을 했고, 형광등이 환히 빛나는 병동이 흡사 여러 갈래로 요리된 미로와 같다고 생각했다. 그때 내게 떠오른 것은 강의 시간에 미로에 빠진 채 강렬한 먹의 유혹을 몸부림치며 반주하던 실험용 지의 모습이었다.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 지의 모습. 지의 모습이 뭡니까? 병동의 모습이라는 거죠. 교수는 엄숙하게 이 지는 미로에 빠져버린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내겐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다. 새로운 방황이 그 지에게 열린 것이다. 반복+ 반복으로 터득한. 아니야 먹이로의 길보다는 충분한 포식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미로가 쥐앞에 전개된 것이다. 나는 그 쥐에 대해 열렬한 성원을 보냈다. 라고 한 것처럼 어 쥐가 아니야 먹이의 길보다는 새로운 방황을 하는 것을 조금 더 성원했다. 그 응원했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나의 관점을 중심으로 기응니언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쥐가 반복적으로 기억에서 방황하는 것은 충분한 포식을 즐기는 중요한 방법이 아니죠. 아니야 먹이의 길이잖아 먹이로의 길이니까 이거는 어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수 있죠. 자, 그리고 젊은 인턴 스스로 투사가 되기를 다짐한 것은 니연의 가치 니연 니연. 자, 쥐에게 기억을 선호하는 목표가 부재한 미로이지만. 지에게 기억은 선호하는 목표가 부지 하는미로야 아니죠. 젊은 인턴에게 젊은 인턴 니은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지는 익숙한 먹이를 위해 아직도 아직 학습되지 않은 기억 기획. 학습된 기억이겠죠 반복 터득한 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2번, 3번 중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맞죠? 자... 나는 이 철근 콘크리트로 격리한 경관 미로 속에 쥐 대신 그 젊은 인턴을 삽입해보자고 생각했다. 그러면 젊은 인턴을 삽입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밤 나는 병동이 잠들기를 기다려 간호원의 관원, 눈을 피해 1병동에 있는 문패와 2병동에 있는 문패를 모줄를 바꿔버렸다. 나는 그 거창한 작업에 거의 온밤을 세워야 할 정도였다. 라고 해서 여기 나는 그날 밤 몸이 짙지로 오감 작업에 몰두했다고 할수 있겠죠. 나는 어 가을밤 환자복만 입고 층길를 수십 번 오르내린 피로와 추위 끝에 나는 둔한 통증을 느끼며 그러나 유쾌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내 병실 앞에 걸려있는 이름은 해산을 앞둔 여인의 문피였으니까 나는 그날 밤만은 늑막염 환자가 아니라 만삭이 여인이 된 서, 셈인 것이다. 자이 병동의 의사와 간호원들은 어떤 방안을 시작할 것인가. 나는 나의 인턴이 새로운 방안의 길로 떠나주기를 기원했다. 뛰어라 미로에 빠진 나의 두사여 했으니까. 젊은 인턴 스스로 투자가, 투사가 되기를 다짐한 것은 니은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죠 누가 하는 거야 얘가 만들어버린 거잖아 맞죠? 그래서 나가 만든 겁니다 자 젊은 인턴이 미로에 빠졌다는 것은 니은을 통해 새로운 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적절하겠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다음날 나는 늦잠을 잤다. 나는 잠을 자면서도 병동 전체가 달라질 것을, 것임을 의심치 않았다. 오전 8시경 나는 칫솔 을 들고 병실 복도를 어슬렁거리며 뭔가 달라진 낌새가 있는가 관찰하였다. 하지만 섭섭하기도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언제나 그러하다 관호사들은 쟁걸음으로 복도를 뛰어다니고 있었고 의사들은 알루미늄 식기 같은 얼굴을 반짝거리며 2층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었다. 아침을 치우는 작업부들은 엘리베이터로 식기를 부산스럽게 운반하고 있었다. 있었고 병동은 그대로 어항처럼 투명한 건물 속에 끓고 있었다. 나는 어젯밤 내가 길을 쓰며 가까스로 바꿔놓던 병실문 배가 제각기 제자리에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 어느 틈엔가 고등동물인 그들은 제 스스로 미로를 제거할 줄 알게 사육된 것이다. 나의 마지막 시도는 그들 앞에서 완전히 좌절되고 만 것이었다. 해서 지금 보면 어, 간원들은 다음날 어, 평소와 마찬가지로 분주하게 병원 내부를 돌아다니고 있었죠. 오전 9시에 의사들은 동물을갓 수입한 열대 동물 전암대를 지어 회진을 시작했다. 오늘 퇴원이시죠? 사탄 꺼내줄 다몸짓을로 물었다. 그렇습니다. 몸은 어떻습니까? 정상입니다. 약을 받아 가십시오. 어젯밤 뭐 이러시면 물건은 없는지요? 글쎄 없는 것 같은데. 어뭐 도둑이라도 들었나요? 어, 장난꾸러기 소지를 지닌 도둑놈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피해라도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전적으로는 판명이 되겠지요. 자, 그럼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해서 주의 말을 주면서 사라져버리자 젊은 의사는 내게 악수를 청했다 나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해서, 자, 우두머리 의사. 우두머리 의사는 나의 상태를 확인하며 퇴원을 제안했습니까? 제안한 게 아니잖아. 퇴원은 정해져 있었잖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제안한 게 아니고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답은 4번. 너무 쉽잖아 맞죠 자 5번 젊은 인턴은 병원에서 발생한 어젯밤의 사건과 관련하여 나의 피해 여부를 물어봤다 여기 도둑 그이러신 물건은 없는지요 라고 되어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30번 볼까요 보기를 바탕으로 위크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이 작품에서 병원은 엄격하게 통제된 되는 공동체를 상징하며 엄격하게 통제되는 공동체. 공동체 시스템에 길들여진 인물들은 기계적 일상을 에 매몰되어 감정이 제거된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어, 이 작품은 치료의 대상이 대상이 치료의 주체가 되는 인물간의 역할 전도 방식을 통해 시스템을 교란하려는 시도와 실패 의 과정을 보여주며 통제된 공동체에 길들여진 인간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치료의 대상이 치료의 주체가 된다. 그러면 나가 나는 환자잖아. 그래서 치료의 대상입니다. 나아가 치료의 주체 의사가 되, 되는 인물간의 역할 정도 그래서 치료의 주체 대상이 뒤바뀌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근데 시도를 했지만 실패를 했죠. 자, 나아가 문패를 모조리 바꿔서 병동 전체가 달라지게 하, 하려 한 것에서 공동체 시스템을 결혼하고자 하던 것이죠. 맞죠? 자, 나아가 미소를 결려하는 의사들이 무표정한 모델로. 아깝게 전락했다고 인식하는 것에서 감정이 제거된 인마, 인간에 대한 연민을 엿볼 수 있겠죠 아깝게 전락했으니까는 연민이지 아깝지 않다 아, 안타깝다 이런 것들이 염, 연민이잖아 불쌍하게 보는 거 그래서 어, 그 아깝게 전락했다고 라 했으니까 감정이 제거된 인간에 대한 연민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나아가 유쾌한 마음으로 잠들며 자신의 해산이라 앞둔 만생의 여인이 된 셈이라고 여기는 것에서 인물의 역할이 치료의 대상으로 전도되고 있다 인물의 역할이 치료의 주체, 주체가 됐다고 했죠 주체. 여기 보면은, 치료의 대상이 치료의 주체가 된다. 그래서, 어, 환자이지만은 그 무표정한 감정이 제거된 의사들을 치료해주고 싶어 하는 거잖아. 그래서 답은 3번이겠죠. 자, 4번 볼까요? 어, 나아가 떠올린 일주의 주저함도 없이 수술할 수 있는 권위로 보여주는 것에 만족하는 듯한 의사들에게서 어, 기계적 일상에 매몰되어버린 인간의 모습을 엿볼 수있고 그렇죠. 기계적으로 하는 거잖아. 지금. 주저함도 없이. 자 나아가 사용된 고동동물에 의해 문패가 제자리에 놓이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통제된 공동체의 결조지 인간에 의해 자신의 시도가 실패했다고 여기고 있음을 엿볼 수 있죠. 실패했잖아.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아주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아주 평이했고 어 여기 표현 측면에서 조금 어 창의적인 표현들이 많아 가지고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 할 수도 있지만은 문제 자체가 묻는 묻는 수준은 굉장히 평이했다 그래서 어 처음에 여기 서술자가 누구인지 서술자가 누구인지 그래서 인인칭 주인공 시점에 나라는 것을 알수 있고 그 서술자가 어 인물, 작품 내에 인물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 전체적인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요소, 명패를 바꾸는 거였겠죠 그리고 그 갈등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이런 식으로 어 문제를 접근하면 굉장히 쉽게 빠르게 풀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